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 언어매체 40에서 43번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는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자, 텔레비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매체입니다 맞죠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쇄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 인쇄 매체 의 특성을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A가 나왔습니다 4 1분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콕 김기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서요 해가지고 보조형은 이따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 자,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흥,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는 없죠. 지금, 있다를 통해서는. 자, 니은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가지고, 보조사 도를 사용해서, 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울러 표현하고자 하, 하였다.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자 표현, 하였다. 지금 보조사 도를 활용해 가지고는 중립을 탄소중립 실천하고 그리고 플러스 포인트라는 것이 지 제도의 장단점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자 친구들 그리고 나서 C 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감탄사 자 사용한거 맞죠 시청자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궁금증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D를 찾아 봅시다 D 한국 땡땡공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언은 계획을 사용해서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될 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표현하였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추측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겠죠 어. 자 그럼 5번을 한번 살펴봐요 1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표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뭐, 만큼, 의존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다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했다. 이어지는 내용. 음, 그렇죠. 자, 의존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 효과가 있,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왜냐?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41번을 간략하게 한번 풀어봤고, 그리고 다음으로 풀어봐야 될게 어, 40번, 40번 풀수 있겠네요. 자, 그럼 또 기억을 찾아야겠죠. 기억을 찾으면 기억은 어... 일상적 친환경 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챙기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니은. 니은을 한번 찾아 봅시다 니은 가입자 10만명 돌파 나도 가입해볼까 이거는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한 거가 아니죠 이거는 시청자가 할수 있을 만한 발화 내용. 시청자 또는 어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의문용으로 요약 진술한 거죠. 그래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디귿 디귿은 전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누리집 주소 포인트점 네모네모점kr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고 있죠.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어디서 가입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부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그댓골리얼 한번 살펴볼까요? 리을. 자 자막을 넣어줬습니다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동참할 수 있도록 자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여기 가로친 부분 가로친 부분이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겠죠 아마 이 사람 부장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가한 거겠죠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미음은 음은 이후에, 방영될, 자, 미음은 이후에 방,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후에 뭐가 됩니까 여자 배구 결승전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41번, 40, 40번, 4 0 41번 했으니까 4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자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좀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부정적 측면을 부정적으로, 실용, 실효, 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학생이네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자,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지. 다의 용기 사용이나 정자연수증 밖의 같이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수있었어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알려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를 문제 해결이 피,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듯시성 측면 이 시점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학생 사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좋았겠어 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서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뉴스 콕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을 쉽게 알려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5번 기존에 실시해온 탄소 포인트 제도도 있나본데 그 제도는 명칭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제,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존 제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죠 그래서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에 43번 나의 정보 구성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봐야겠죠. 자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배달 음식 다이온기 선택 용기는 다시 채워쓰기 물건 살때 전자용수증 받기 이렇게 해서 어, 선별하여 제시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가해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그래서 QR코드 사용을 했으니까 추가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가해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과 저금통 이미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활용해서 자, 가해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에 증가 인원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의식을 표현할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가해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 주체와 대상을 표현할였 자, 생산자 누굽니까? 땡땡 마름모 마름모 고등학교 환경동아리고 그 다음에 수용자 범위. 마름모 마름모고 친구들 여기 주목해 가지고 수용자 범위를 한정했다 제한했다 맞고 그리고 메시지 전달에 생산자 명시해서 주차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죠 자 여기까지 어 40번에서 43번 한번 해설해 봤는데요 굉장히 그냥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릴 것도 없고 사실 화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매를 선택했을 때 화작과 다른 것은 문법 세문제 정도 다른데 그 문법 공부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언매를 선택해야 될지 화작을 선택해야 될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